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즉 하나 더는 뭐냐면 주어의 성격과 동사의 성격만 꺼내는 게 아니라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앞에 이 문장은 긍정문이었으니까 not을 붙일 필요 없었는데 이 다음 문장은 부정문이에요. 이때는 not을 붙여야 돼요. 좀 흐리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영주, the 보글리시 teacher, didn't complete his MBA course. 하면 은 보글리시 선생님인 영주는 MBA 코스를 끝마치지 않았어. 라는 의미가 돼요. 영주 선생님은 남자니까, he. 그리고, complete를 과거형으로 did를 붙인 거니까, did를 바로 꺼내주고, 부정문이죠. 부정문이니까, not까지. 그래서, he did not. 혹은 줄여서, he didn't. 라고 말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앞에 얘기했듯이, 부정문에 대한 처리도 원어민처럼 우리가 할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의문문으로 얘기하면 Didn't 영 u complete his MBA course? 하면 어 영주는 MBA c o u s 안 맞히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 맞혔으면 어 그치 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맞어 라고 동의할 때 y e s 라고 대답을 하면 이상한 영어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no 라고 말을 하려면 바로 no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장을 요약해서 따라 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Didn't you complete his a MBA e course? 그러면 바로 no를 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면 돼요. He didn't. He did not.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요 나중에 no라는 말이 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걸 연습하는 걸 저랑 여러 개를 해볼 텐데요. 여기선 일단 일반 동사랑 비동사를 분리해서 쓰는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감각을요. 세 가지로 해볼 건데요. 일단 일반적인 요약을 하나 할 거예요. 주어랑 동사, 조동사죠. 동사의 성격, 그리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꺼내는 일반적인 요약. 그래서요. The members love English. 그 회원들은 영어를 진짜 좋아해. 그래서 love라는 단어를 썼고요. 일반적인 요약은 The members니까 they가 되고 love, 일반 동사죠. 근데 현재예요. 그러니까 they do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번째 부가 의문문은요 그치라는 우리말로 하면 그치라는 말인데 영어식으로 할 때는 긍정문은 부정으로 부정문은 긍정으로 해가지고요 don't they? 혹은 don't they? 라고 말을 하면 돼요 한번 읽어 볼게요 The members love English don't they?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래라고 말할 때 타인도 그래라고 말할 때그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동사의 성격이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나도 그래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나니까 둘을 데리고 와서 so do I 라고 말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엔 비동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she's not here. 그녀는 여기 없어. 자 그대로 she 하면 되고 그리고 비동사 is니까 she isn't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부가 의문문은 부정문이니까 긍정으로 바꿔서 is she 라고 하면 되고요. 제이크도 그래라고 말할 때는요. 제이크니까 is를 데려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 제이크도 안그래라고 말할 때는요. neither 혹은 neither 저는 그냥 n e i t h r 라고 발음할게요. n e i t h r 를 데려와서요. neither is Jake 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뒤에서 계속 연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더 볼게요. His phone doesn't work 라고 얘기하면 His phone은 사람이 아니니까 it이 되죠. 그리고 하나니까 it이 된 거예요. 그래서 it doesn't 부가의 문은 does it 그리고 내 것도 작동 안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부정문이니까 neither does mine 굉장히 어색한 영어죠 자 하지만 이거 어색해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계속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his phone doesn't work 라는 말이 나왔을 때 it doesn't, it doesn't 이게 많이 연습이 되면 나중엔이 말에 동의할 때노 n o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훅 돌아면 어떡하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공부했던 걸 간단히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도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I'm here, he said. 왜 이렇게 되는지 앞에서 설명했었고, I'm here, said Nathan. 왜 Nathan이 뒤로 갔는지도 설명을 했었어요. 즉 네이 t h 은 뭔가 좀강조돼야 되는데 강조하는 말을 바로 뒤에 붙이기가 좀 어색하니까 said와 자리를 바꿔서 I'm here, said Nathan 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Herbert really cares about national problems and political issues 라고 했을 때 어? Rachel도 그래? 그러면 so does Rachel까지는 이해가 돼요. 어? 근데 she로 바뀌면 so가 강조되는 건 맞고 쉬는 대명사니까 강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so she does가 맞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쉬가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죠. 그래서 이때는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조가 돼야 돼서 여전히 도치가 됩니다. 그게 so the she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소리 낼 때도 so the she 라고 쉬가 좀 다른 대명사에 비해서 좀 강조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내는 영어의 소리도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